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인투자자문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2030 월급이 25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 달에 1000달러 정도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주식, 채권, 코인 모든 자산시장이 굉장히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아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나는 적금, 예금이나 하겠다. 이런 기조로 가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 지속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할때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 사회 초년생들 월급이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또 상황을 가르는 게 자취 여부인 것 같아요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부모님과 사느냐 자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월급을 사용하는 내역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투자금도 달라질 수 있겠죠.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금을 정하시고 대신 중요한 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상황이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거고 이제 당연히 뭐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하면서 어, 함께 거주하는 그 값을 어, 지불해야 되겠죠 또 임대주택 잘돼 있죠 요즘에 요런 것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쉐어하우스 요즘에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쓰는 그런 사회초년생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감도 있겠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월세를 살게 되더라도 된다고 해도 이 계약서를 국세청에 업로드하시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니까 또 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 할지 정해야 하는데 주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요즘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중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한국과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고 개별주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공부해야 될게 많다 싶으시면 이제 ETF를 또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국내 ETF와 미국 ETF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코인, 암호화폐가 있는데 요즘에 루나 사태 같은 게 터졌었잖아요. 루나가 99% 폭락해서 제가 그 관련 영상도 저번 주에 올렸었는데 그렇게 악재가 터졌음에도 암호화폐 자체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투자 방편으로 하나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하생 상품도 있는데 요건 사실 저는 조금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워낙 좀 위험하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음 저는 요네개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주식과 ETF 중에서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꼭 그렇지만도 아는 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이런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보유했다고 해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질 수가 있어요. 어,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다 보면 은 소위 잡주가 아니에요. 다 대형주, 우량주인데 음, 길게 뭐 10년 이상 매수를 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 더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졌을 테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 시점에 어떤 가격에 진입을 해서 내가 언제 파는지 매도 시점은 또 언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택. 종목을 선별할 때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진입 시점을 고려하실 때도 신중해야 될 것이고 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줄도 알아야 한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개별주에 투자하는 거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진입 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 나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채권 ETF에 만약에 월 1000달러씩 꾸준히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어떨지 제가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어요. TIP, 미국 물가연동 채권입니다.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상위 10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네. 1,000달러씩 꾸준히 넣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10년 동안 매달 넣어서 결국에 15만 9천 달러 정도가 되었네요. 10년 동안 투자 원금은 12만 달러 정도 됐고 수익금은 3만 9천 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익률로 치면 약 32.6% 10년간의 수익률이죠. 그럼... 그냥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26%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은행 적금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채권 ETF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적고 그래도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마음이 놓이는 투자 상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연도 수익률은 10.84% 가장 나빴던 연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8.5% 정도 되네요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이 둘의 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매월 1000달러씩 이렇게 넣고 있는데 계좌에 막상 마이너스 8.5%가 찍혀있으면 속상하겠죠.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10년을 가져가면 이렇게 32.6%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건데 아 너무 생각보다 수익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냥 나는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종목 혹은 ETF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고 또 삼성전자에 와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또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ETF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대표적인 반도체 ETF SOXX 이 ETF에 만약 매월 천달러씩 꾸준하게 10년 동안 투자한다면 어땠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음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회사들 이렇게 이루고 있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 다른 반도체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일봉차트입니다 SOXX 이 ETF는 지금 마찬가지 요즘에 시장이 어렵잖아요 어, 다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최근 고점대비 마이너스 48% 빠져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 0년을 투자한다면 음, 어떨지. 자, 10년 동안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마이너스 48%씩 빠지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다 거치고 10년을 꾸준하게 월 1,000달러씩 넣었다 가정을 했을 때 1,000달러로 시작을 했던 게와 51만 5,662불이 됐어요. 투자원금 아까처럼 12만 달러인데 수익금이 39만 5천 달러 오 엄청나네요. 수익률로 치면 약 330%입니다. 330% 아까 미국 물가연동채권 10년 투자 수익률의 거의 10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은 가장 좋았던 연도의 수익률이 62% 정도 되고 가장 나빴던 연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6% 정도 되네요. 아까보다 갭이 더 크죠? 어, 좋았던 때 수익률이 엄청 높고 또 나빴을 때 수익률도 엄청 좀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한 8.5% 정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워스트 이어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6% 정도 되니까 역시 음, 나빴을 때의 연도 수익률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지나고 나서 봐서 그렇지 막상 내가 매달 꾸준하게 돈 아껴가지고 적금 넣듯이 투자를 했는데 계좌에 마이너스 26% 찍혀 있으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겠죠. 이거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 것이고 아니 내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그거를 극복하고 10년을 꾸준히 가니까 무려 330%라는 수익률이 달성이 된 거예요 이게 과거 백테스팅이기 때문에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별한 종목에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시장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간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변동성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만약에 월 이렇게 얼마씩 넣는다면 하락장에서도 싸게 매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자를 포기하지 말고 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좀 가셔라. 다만 너무 목돈을 한 방에 비중을 확 넣어버리면 요즘 같은 하락장을 견디지 못할 수가 있어서 항상 좀 나누어서 분할로 꾸준함만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네, 다른 ETF나 종목들도 많지만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방안 그리고 반도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꼈으니까 고그 대표적인 반도체 ETF를 예로 들었고요 또 물가연동채권 미국 TIP 요걸또 예시로 들어봤는데 음, 이런 거는 사실 자산이 뭐 100억, 몇백억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채권 비중도 가져가셔야겠지만 음, 우리는 또 이렇게 수익률을 봤을 때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포트폴리오에 넣을 것인지 또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안전자산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 좋은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힘든 시기여도 투자의 끈은 놓지 말고 꾸준히, 꾸준하게 가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 오히려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근데 싸게 살수 있는 기회에 돈이 없다면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잘 설립하셔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흔들리지 않게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